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분들을 위한 가성비 채널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PC 편집 프로그램에 이어서 모바일 편집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영상 진행하는 건 비슷하니까 긴 말할 것 없이 바로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역시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PC와는 좀 다르게 어플간의 갭 차이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각자의 어플마다 개성들과 장점들이 워낙 다 강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어플만 잘 혼합해서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업로드할 때는 PC 못지않은 퀄과 성능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어플 중에서 로마퓨전이라는 어플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어플들은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유저는 구글 스토어 iOS 유저는 앱스토어 영상이 길어질 수 있, 있으니까 이런 멘트는 통합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다운받는 과정 및 어플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 놨으니 좀 빠른 템포로 각 어플의 특징과 핵심적인 걸찍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어플은요 초급용 무료 어플 캡컷입니다. 캡컷은 앱스토어에서 받으실 때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검색을 해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캡컷의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오른쪽 위에 다이아몬드 모양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딱 꺼줍니다. 이게 뭐냐면 캡컷의 워터마크를 제거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캡컷 같은 경우에는 틱톡 회사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템플릿들을 가지고 쉽게 박자 편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자 편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캡컷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 보시면 오디오 파징이 없다 보니까 이 오디오를 보고 컷 편집을 하시는 분들 혹은 자막을 넣어서 입력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효과를 넣었을 때 레이어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다시 들어가서 입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캡컷 같은 경우에는 무료고 초급형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단순한 영상을 편집하거나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자막 템플릿들 혹은 이렇게 발랄한 느낌의 예능 효과 이런 걸 나타낼 때 좋고요 이런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자동 캡션으로 자막이 자동적으로 생성돼서 쉽게 편집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런 자막들을 텍스트 음성 변환이라고 사람의 목소리화 시켜서 텍스트만 입력해서 목소리를 내서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넣는 게 부끄러우신 분들은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해상도 보이죠 여기 내려 보시면 4K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아이패드 사용자들만의 꿀팁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장점은 이런 기능들이 모두 무료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캡컷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어플은 마찬가지로 초급형 무료 어플인 비타인데요. 다운받으시고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역시나 오른쪽 위에 설정이 들어가셔서 비타마크를 제거해줍니다. 이러면 워터마크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비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퀵컷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장점도 단점도 거의 비슷하고 템플릿들도 마찬가지로 비타에서도 이렇게 존재하기 를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타가 캡컷이랑 또좀 다른 점은 이런 스티커라든지 혹은 이런 자막들 혹은 이런 효과들이 좀더 뭔가 발랄한 예능보다는 잔잔하고 부드러운 브이로그 같은 감성의 효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타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캡컷보다 조금 더 좋은 점은 스티커들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짤, gip 파일들도 많아가지고 더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비타는 오디오 파장이 있어 가지고 세세하게는 안되지만 그래도 비교적 컷 편집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타 강의를 망설였던 이유 중 하나가 단순 작업은 괜찮은데 뭔가 좀 작업이 복잡해지거나 용량이 크거나 하면 불러오기 내보내기 혹은 이제 작업하는 과정에서 뭐 튕김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최적화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비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런 모든 장단점보다 최고의 매력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비타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비타 요약을 해드리면요. 자 그리고 이제 중급 어플인데요. 중급부터는 유료이기도 하고 조금씩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만큼 디테일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자그 다음 세 번째 어플은요. 바로 블로입니다. 블로도 역시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나와 있고요. 인터페이스가 다른 여타 어플들과 좀 달라서 조금 적응이 힘드실 수도 있고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나 이런 자막들을 하나씩 넣고 연달아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걸 조절하거나 할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 외에 뭐 크기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디테일한 작업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블로를 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블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디오 파싱이 너무 세세하게 잘돼 있어서 컷 편집이 미세한 부분까지 아주 잘 돼서 저는 컷 편집에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컷 편집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블로의 장점은 효과 스티커들이 조금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좀 러블리한 그런 효과들이 많고요. 그리고 자막, 자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한 자막 바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글씨 넣는 효과, 글씨도 보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 있다든지, 혹은 이렇게 글씨를 한 글자씩 바꿔서 넣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사용했던 이런 스타일들을 나중에 글자를 들어가면 그대로 적용해서 최근에 사용했던 걸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런 편리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지만 한번 결제로 이런 모든 기능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로는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블로 요약을 해보자면 그리고 네 번째는 파워 디렉터인데요. 파워디렉터 역시 설치를 해서 다운을 받게 되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하지만 파워디렉터 추천을 망설였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조금 비싸졌습니다. 원래는 한3 6 0 0 0원 정도였는데 가격이 더 올라서 더 비싸졌더라고요. 4만 얼마 정도로 비싸져서 이런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디렉터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파워디렉터는 기본적으로 가로 어플입니다. 제가 아이패드라서 가로인 게 아니라 가로이고 무언가를 효과를 놓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형식으로 소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디오 파장도 없고 약간 좀 직관적이지 못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가 뭔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기능들이 막 숨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파워디렉터에도 파워디렉터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영상 소스 이렇게 셔터스톡이나 픽사베이에서 이런 영상들을 내가 다운받아서 모바일에 넣고 이렇게 번거롭게 할거 없이 이런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편하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상 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지 소스들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해서 혹은 필요하신 걸 찾아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양한 자막 프리셋들 모션 그래픽 효과들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직접 만들기는 힘든데 그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예쁜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 효과도 그렇고 스티커도 그렇고 조금 고급진 효과들도 많아 가지고 조금 비싸긴 하지만 어,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파워디렉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파워디렉터를 요약을 해드리면요. 그 다음은요. 이제 고급 어플을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부터는 만약에 내가 모바일 어플도 제대로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리는 고급 어플입니다 첫 번째로 로마퓨전인데요로마퓨전은 역시 37,000원에 유료로 결제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단 iOS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폰에서 새로여 가지고 아이패드가 약간 강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로마퓨전만 사용하실 거는 아이패드도 그렇게 비싼 걸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퓨전을 보시면 로마 퓨전의 가장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자막 프리셋들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른 어플들과 다르게 스티커라든지 이런 자막 템플릿들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점이자 장점인 이유가 대신 뭐 트랜지션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이런 자막 효과들을 고급지고 엄청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 걸 저장해놨다가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립니다 또루머퓨전과 연계되는 그런 어플들 그런 것들과의 호환성도 너무 좋고 그리고 최고의 장점은 최적화가 너무 좋습니다 최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용할 때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이런 걸 사용을 하시다가, 아, 난 조금 뭔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비타라든지 블로우 같은 거랑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루마 퓨전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루마 퓨전 요약을 해드리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여섯 번째 어플, 키네마스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료인데, 워터마크라든지 광고 보는 걸 감안한다고 하시면 무료도 유료처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바일 어플의 원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페이스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인터페이스도 비교적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로입니다. 가로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레이어 형식이기 때문에 작업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효과, 뭐 스티커라든지, 그 다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영상 혹은 효과음, 폰트, 음악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엄청 좋은 데다가 디테일까지 겸하고 있어가지고 키네마스터 장인들은 제가 볼 때는 컴퓨터 없이도 잘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 강력한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하진 않지만 굳이 뽑자면 자금 양과 톤 기종에 따라서 최적화가 조금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고급지게 진짜 컴퓨터처럼 뭔가를 많이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키네마스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키네마스터를 요약을 해보자면 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